저거 오늘 저희가 탈 거예요 와 진짜 빠르다 집와이어 대박 일단 화장실부터 가자 화장실은 꼭 미리 갔다가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하 무서워서 여기가 바로 집와이어 타는 곳입니다 집와이어 타면 배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남의 섬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과거 한마디 <웃음> <파이팅>! <웃음> <웃음>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 소지품은 다 가방이나 지퍼달린주머에잘 넣어주시고 넣을 공간 없으면 저양정일때 앞에 보는 것처럼 가방이 있어요 가방에 넣어드리니까 지... 주머니 소지품 있으세요? 없어요 네, 올라오시게 우선 양쪽 팔 먼저 넣으시게 요래서쪽까지 출고가시게 아... <웃음> 허리 벨트 드릴게요 잠시만요 데이트 오픈하겠습니다. 네. 다리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. 하우트하겠습니다. 스위트워. 다리 내리면 안 돼요. 네. 녕 가세요. 잘 가세요. 우와! 장난이다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노란색 선 따라서 막그는 대박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남이섬을 도는 버스, 투어 버스가 있대. 여기 그래서 운전해주시는 기사님이 여기 뭐 설명을 다 해주시나봐. 그 여행 때까지 왔을 때랑 비슷한 거네. 그치, 그치. 여기 바이크 센터라고 하늘 자전거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자전거 그리고 전기 자전거 타는 곳이 메타세카여길을 지나오면은 뭐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걸 대여하실지 선택하셔서 매표소 가셔서 티켓팅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대여 마감시간은 17시 10분입니다. 그 날씨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어 시간이 조금씩 조정된다고 하니까 해가 길 때는 아마 조금 더 길어지겠죠. 처음으로 하늘 자전거 먼저 타보려고요. 열심히 노으저 오시오 오 나만 하고 있는거야? <웃음> 내가 좀 도와줄게 오 훨씬 편한데? 오, 와 완전 편하다 완전 빨아졌잖아 안녕하세요 커플 자전거로 부탁드릴게요 시간 어떻게 드릴까요? 1시간이요 어? 14,000원입니다 커플 자전거 하신거죠? 네 양쪽 네. 브레이크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기어 조절하는 거 있습니다 타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세요 네. 기회 탈 거야, 기회 탈 거야. 어 여기 있네. 여기다 여기다. 어 여기야? 아 어, 맞아 맞아 맞아. 여기서 찍자. 하나 둘 셋. 누구나 좋은데? 아니 사진 작가님이세요? 예. 와. 예쁘지? 이거 어떻게 했냐면? 짠다, 쩔어 콩알만큼 나왔지. 어, 언니야 좋아, 딱 좋아. 나, 나도 발, 나도 지금 열심히 잡고 있어. 어, 열심히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. 안전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알았지? <웃음> 어떻게 알았지? 근데 진짜 곳곳이 너무 예쁜 하스팟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 그걸 또다 설명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일단은. 예전에 경험했던 남이섬이랑은 또 다른 느낌에. 음. 남해섬을 음. 보고 가는 거 같아서 그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 음. 자전거 한시간 탔는데 금방 갔어 아, 우리 진짜. 한 20분 탔는 줄 알았는데 한시간 됐잖아 진짜 그냥 사진 몇번 찍고 했는데 사진도 자전거 타고 가면 좋은 게 사람들이 잘안 걸어다니는 길 찾아서 갈 수가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들을 좀 많이 갔던 것 같아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잖아 오늘도 보니까 또 학교에서 소규모 단위로 테마 여행도 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으니까 모임에서도 올수 있고 음, 다양하게 자연과 더불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참 많더라고요